안녕하십니까. 홍원장TV의 홍성철 원장입니다. 금번 이 시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혁신클러스터사업지원계획에 대한 사업공고문을 보고 자세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과제 또한 안내 공고문이 접수공고문이 14페이지에 해당되나 저희가 10페이지 이내로 p p t 전료로 만들어서 간략히 약식 안내 말씀을 들을 테니 해당되는 기업은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의 사업계열은 혁신도시 어, 또는 산업단지 등 기존 거점을 연계하여 혁신 프로세스를 추진 등을 통해 지역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입니다. 어, 그다음에 시도별 혁신 프로젝트의 아~ 계획안을 보면은 어~ 미래차 항공 미래차와 항공 분야는 울산 세종 경북 경남이며 바이오헬스 부문은 대구 강원 전북 제주이며 에너지 신산업 부문은 광주 충북 충남 전남 이렇게 되어 있으며 ICT 융합 분야는 아, 부산과 대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신기술개발, 전후방 연계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R&D 프로젝트 사업화 지원이 되며 지원 대상은 기업, 대학, 연구소, 지역혁신기관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입니다. 지원 규모는 14개 시도별 매년 30억, 30억 원 내외 지원이며 지원 기간은 27개월 좌우입니다. 지원 방식은 지정 공모이며 추진 체계는 총괄 과제와 세부 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통합형 과제입니다. 지원 내용에서 어, 육성 방안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그 다음 부분인 지원 대상 부분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지원 대상은 거듭드리는 말씀이지만 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역혁신기관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서 총괄과제의 주관기관 참여기관. 참여기관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 뭐, 기업 등이 될수 있겠죠. 세부과제 또한 주간기관, 참여기관,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창출 조건이 있는, 명시되어 있는데요. 국비지원액, 즉, 정부 출연금 2억 원당 1명 이상의 신규 채용 의무화를, 어, 고지하고 있습니다.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인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간기간에 대한 말씀은 뭐 해당 시도시 국가혁신융복화담지 접수마감 현재 사업장 뭐 본사든 공장이든 한계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또는 해당 시도에 소지한 대학, 연구기관, 지역혁신기관 등이 주간기업으로 참여할 수 있고요. 참여기관은 해당지역 또는 타지역 소지하고 있으며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업 또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되겠습니다 공모방식은 지정공모로서 RFP 방식이고요. 추진체계는 다음 도표와 같습니다. 사업비 부담 비율을 보면은 아, 중소기업은 아, 민간 부담분 33% 부담이 되고요, 중견기업은 50% 이상, 대기업은 67% 이상이 되겠습니다. 기술료 납부는 과제 종료 후 평가 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 수행인 과제 영리 기간 또는 영리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합니다. 납부 방식은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한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부분이 있고요. 정액기술료는 이제 중소기업은 정보출연금의 10% 경상기술료 부분에서는 전문치룡금의 1%를 중소개혁에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성과 활용 부분에서 연차 점, 점검 결과 중단 예를 들어서 성실, 불성실 과제 및치종평가 결과 불성실 수행이 아닌 과제에 한해 과제 종료 후 다음해부터 5년간 성과 활용 현황 보고서를 전담기간 또는 관리기관의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야 합니다. 과제 종료 후 3년 이내 과제에 대하여 성과 활용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 어, 지원 제외대상 부분이 있는데요. 어, 지원 제외대상은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6, 7, 8, 도 과제가 아, 아니 그 지원 제품목이 대상이 되는데요 참고를 바라옵니다. 그 다음에 본 과제의 추진 절차도는 사업 공고, 사업 설명회, 그 다음에 사업계획 접수, 현장 실사 평가, 결과 통보, 협약 체결의 순서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또 그래서 본 과제 또한 아 대상되는 기업이 있으면 신청하셔서 자금 지원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